포메 나반장아겄네아싸요 마탱에 안녕히가 십시오 너도 안녕. <웃음> 아! 빨리 미 이게 무슨 아시 이건 없다. 왜? 와우. 오, 오메, 미치고 팔짝 뛰었네. 아이샤 어? 어머나 이런 야이씨 죄작가 후하하하 <웃음> 뭐하세요? <웃음> 두 번은 안 빠지네 <웃음> 누굽니까? what? 야! 레스 할지요? 아멘. 아이씨. 아이'm sorry. 아이스 5홈에 대단하다 이 이건 뭘치거요홈에나 환장하겄네 아! 어? 아따 죄송하여 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 <laughs> 브라보 와우 잘 치요